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일본에서 조사한 게뭐만 5세 아이들이 44%가 삼각형 그리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? 단순한 삼각형을 네. 못 그렸다라고 하는 말이 이걸 그림의 어떤 파트로 보지는 않은 것 같고 도형을 그리는 능력을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게 어. 코골이하고도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으네요. 집중력, 집중력. 그 다음에 인지력, 인지력. 그러니까 뇌의 성장에 이게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네. 그런 뇌 기능의 문제가 온다는 거죠. 예.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잠은 잘 자야 된다. 오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. 제대로 자야 된 네. 그래서 뭐 <웃음> 아이들의 성적은 코골이로도 또 좌우가 될수 있다라고 우리 소장님 얘기하시는데 특히. 음. 어릴 때 그런 유아기 때는 당연히 코골이나 음. 이런 저옥 같은 게 있으면 빨리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요. 음. 이제 다큰 아이들 음. 중고등학생들도 의외로 음. 코고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. 음, 음. 또한번 강조하지만 코골이 음. 소리가 큰 아이들은 알기라도 하는데 코골이 소리가 작은 아이들은 음. 소리가 나지 아, 않는 아이들은 음.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지? 음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피곤하고 머리도 막 무겁고 음.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. 그게 호흡에 음. 의한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수면을 방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후유증들인데 그러니 아침부터 졸리니 공부가 되겠어요? <웃음> 그렇죠. 음. 뭐 일어나는 것도 힘들죠. 네. 아우, 막 밤새 시달렸는데 숨 쉬려고. 그렇죠. 쉬려고 탁탁탁탁탁 <웃음> <웃음> 하고 <웃음> 그렇게 숨 쉬다가 겨우 일어났더니 <웃음> 또 공부를 하라고 하니 책상에 앉으면 막 졸고 뭐 <웃음> 또 그걸 정신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고 <웃음> 얼마나 애들이 <아이들이> 힘들겠어요. <웃음> 네, 음. 네.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하는 그런 능력이고요.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중고생 때는 참 외워야 될게 많잖아요. 그렇죠. 암기가 되어야 네. 공부의 어떤 성과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시험을, 그렇죠.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. 볼때 아무리 내가 아는 게 많아도 시험을 잘못 보면 아무 꽝잖아요. 수학 공식도 암기해야 <웃음> 되고. 그래서 아무키는 결국 내가 아무리 여기서 달달달달달달 외다해도 자고 나면 까먹어버리면 아무도 못잤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렘수면이래요 R E M 수면, 냄수면은 음, 렘수면.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. 네네. 이렇얘기 네. 어, 한다면 음. 네. 이 냄수면 때는 전체 수면 렘이 아니고 약 20에서 25% 정도가 렘수면이에 전체 아주 아주 제대로 잠을 잘 자면. 25%의 렘수면이 결국은 기억을 좌우한다. 근데 이때는 고골이나 무호흡, 이런 호흡의 문제가 훨씬 더 심해지는 시기예요 이때는 대부분의 혈액이 뇌로 다 몰리거든요. 나머지 성기하고 뇌로 다 가요. 뭐 성기가 가봐야 얼마 가겠어요. 뇌가 대부분 가겠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다 최소한의 기능만 하고 다 늘어져 있어요. 그래서 다 처져요. 음. 이런 상태가 뇌인수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확보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기본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기능을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입구가 좁아져 가지고 숨이 안 돌아 응. 아주 적은 산소가 공급돼요 응. 그러면 뇌는 지금 한참 활발하게 대공전하고 있는데 응. 산소가 빨리 와야 되잖아요 응. 아 산소가 아, 조금 조금 오니까 깎아보니까는 그거 작업을 하다가 끊지, 음. 빨리 사줘, 음. 하고 잠을 깨버리는 거예요. 이게 그래서 작업이 원활하게 쫙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, 하다 보니까 음. 음. 기억력이 중구난방이 되기만 <웃음> 중구난방이 돼요. 이게 정상적인 아유. 기억력을 음. 발휘하지 못하는 음. 안타까운 현상이 음. 렘수면 장애로 인해서 생깁니다. 아,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잠만 자고 진짜 말 그대로 꿀잠을 푹 자고 이렇게 긴 시간을 자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도 있을 텐데 그죠? 긴 시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공부를 뭐 잘하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이게 우리 이제 꼭 기회가 되어지면 그 아이들의 수험생에 관련되어 있는 걸좀 집중으로 조금 더 소장님이 얘기하셔서 그 광고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네, 네. 그러면 은 아이들 공부는 사당 오락금가 아니고요. 음. 질 좋은 수면이 음. 성적을 좌우한다. 그렇죠. 질 좋은 수면은 제대로 된 호흡에서 음. 시작한다. 음. 그래서 아이들의 잠자는 음. 모습을 음. 녹음을 해보고 음. 소리를 녹음해보고 음. 또. 뭐 지켜보시기도 하, 해보세요. 네, 어, 네, 네. 눈으로 보면 흠 제대로 못쓴 사람 지켜보면 정말 마음이 타까워요 얼마나 사람들이 아,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지. 오, 애쓰면서 자는지. 네. 잘 잡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얼굴이 못 생겼다, 말을 못 한다, 내용 별로다. 그러면은 뭐 싫어요. 또 괜찮습니다. <웃음>